재미로 보는 궁합이 있거든요. 저희가 궁합을 하나 가져왔으니 네, 너무 재밌는 궁합이에요. 이모야가 쭈쭈쭈막 잔소리하고 막 바가지를 툭툭툭 긁어. 너 그렇게 하지 마너 요렇게 하지 마. 저렇게 하지 마라. 남자 이러고 안 듣는 거지. 근데 남자가 어, 싫은 듯 하면서 즐겨. 엄청 좋아해. 그럼 만약에 둘이 실제로 만나면 은 관계가 될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 오월아 워라 신당의 오월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코너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재미로 보는 궁합이 있거든요. 저희가 궁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네. 하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는 궁합이에요. 이모야가 여기 아빠 야를 막 잔소리하고 막 바가지를 툭툭툭 긁어. 오. 둘이 사이가 티카티카 한가봐 되게 웃겨 근데 이 남자가 어, 싫은 듯 하면서 즐겨 엄청 좋아해 아빠야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엄마야는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재밌다 둘이 두고 보면 사이가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어, 그 남자분 성격은 어떻게 보이세요? 조금 화가 많아요 여기 여자분한테 그 화를 드러내지 못해 그래서 더막 속에서 막 한장하는 겸 이길 수가 없어 여기 여자를 남자가 이길 수가 없어. 그니까 러 자기 성격대로 해야 되는데, 그리고 남자가 차원성이 없어요. 그래서 틱틱 내뱉으니까 여자가 계속 쭈쭈쭈쭈 이렇게 쪼우는 거지. 잔소리 하는 거야. 너 그렇게 하지 마라. 너 이렇게 하지 마라. 저렇게 하지 마라. 남자는 이러고 안 듣는 거지. 근데 마음 쪽으로는 엄청 아빠야를 의지해요. 마음으로 좋아하는데 겉으로만. 여자분은 어때요? 여자분 성격이 케활해요 사람들 좋아하고요. 레이더망이 있는 사람들을 엄청 아끼고, 엄청 돌보고, 막, 요렇게 보이거든요. 궁합적으로는 몇 퍼센트 맞아요, 이분들? 궁합적으로는요. 맞는 거는 진짜 50인데, 애인 아니야. 사랑이 없죠. 그냥 편한 친구 관계는 100%야. 어... 응. 만약에 나도 친구가 있어. 나이 친구 너무 좋아. 근데, 막, 이가 신아야, 저가 신아야. 이놈을 저놈을 하는 것처럼, 그렇게 지금, 보여요. 제 눈에는. 응. 마음이 있다면, 조금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, 조금 호감이라 그래야 되나? 음. 이는 여자가 이 남자를 편안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. 그러면 남자는 음. 다 받아주는 상황?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다 받아줘요. 음. 아빠야가 엄마한테 음. 에이구, 말만 그, 이 말만 그렇게 했지 그데그이 여자는 또 그런다. 뽀뽀뽀뽀뽀 이렇게. 그 만약에 둘이 실제로 만나면은 우지칸 관계가 될수 있어요. 그냥 우지칸 관계. 애증이 아우 첫눈에 반했네. 어우 마음이 절절해 이런 게. 없어요. 음. 아까 말한 우정으로 100%라고 그냥 우직한 우직한 관계라고 보여져요. 음. 여자가 의리가 있어요. 우리 트러블은 없어요. 트러블요? 그렇게 막 문제 삼을 만큼 그럴 트러블을 착하는 그런 음. 모습들을 음.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네. 그런 모습들이 오래오래 갈까요? 오래오래 가요. 그리고 오래 안가도 사람들 기억 속에 그게 오래 자리잡아 있을 거예요. 아우 그때 그 둘이 티키타카 재밌었는데 어디 갔지? 음... 그럼 또 다시. 두분다 사실 결혼은 안 했어요. 네. 결혼 뭐 이런 운이 좀 없을까요? 결혼은 이게 지금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빨라요. 그 남자분은 그러면 하면 어느 정도 내년 내년. 내 제가 볼 때는 여기 남자가 마음속에 품은 여자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여자 얘기도 여기한테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터는 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포감가는 어. 어,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, 여자는 아니고 다른.. 응, 응, 응, 응. 어, 어.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여자분은 결혼이 없어요? 아직 안 보여요 TV를 아예 안 보세요? TV 오 시간이 없어요 아그 네. SBS에서 런닝맨이라는 걸 해요? 네네 그런데 거기에 김종국하고 아 송지효의 네네 프로그램 안에 음. 상에서 이제 커플. 음. 막 그래서 둘이 막 티키타카를 막 해요. 근데 음.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. 이 사람들 진짜 사귈 확률이 없나? 없죠. 김종국 씨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어. 나저 여자 좀 관심이 간다. 어떠냐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. 음, 맞나 봐. 괜찮은 것 같아. 어, 근데 이건 좀 조심해 오빠. 네 보면 여기 지금 이거 송지효 씨 자체가 요새 기운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요? 떨어졌다고 자기관리를 지금 많이 해서 에너지를 써서 올려야 될 때거든요 많이 조금 지쳤다 이렇게 보여요 음. 일에 쉼없이 달려왔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앉아 있고 싶다 이런게 조금들 김정욱 씨는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갈까요? 계속 잘 나가요 이 아빠야는 어, 화가 많은 대신에 솔직함이 있어요. 진솔하기 때문에 그 진실이 반드시 대중에게 통할 것이고 어, 뭐가 만약에 아닌 것을 누가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할 한대 준비가 다돼 있는 사람이에요. 김조욱 씨는 머리 되게 똑똑하고 송지효 씨 같은 경우는 참을성이 조금 적어요. 참을성이 적어서 이거를 참지 못하면 방황을 나는 그런 수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일단은 잘 참고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 지금 마음에 품은 여자랑 결혼을 해... 수 있다는... 결혼은 할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많이 걸리나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십니까? 한 2, 3년 오랫동안 기간을 아. 끌고 온 사이일 수도 있어요. 어.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여자를 쉽게 보지 않아요. 어. 아주또 보고 또 보고 완전 사골 국물처럼 어. 그렇게 또우리고또우리고아 이면 있네 저면 있네 아 이런 쪽 면은 어떠나 저런 쪽 면은 어떠나 따지고 결혼한 스타일이란 말이야. 표심도 엄청 강해. 맞아. 그래서 나의 가족한테 혹시나 누가 될까?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그래서 여기 송씨한테도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술 한잔하면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. 송지효 씨는요? 성지효씨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설, 스캔들 요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한 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아직 안 보여요 사람들이 되게 아쉽겠어요 이걸 보시는 사람들이 뭔가 둘이.. <웃음> 이게 진실인데어떻게 <어떡해. 웃음>